갑자기 불어난 종비에게 쫓기는 꿈. 갑자기 불어난 시체가 커지면서 자신을 쫓아와서 무서워하는 꿈은 흉몽이다 사업이 어려워져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이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릴 징조이다. 개에게 쫓기는 꿈.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검은 고양이가 울면서 나를 쫓아오는 꿈. 두렵고 답답한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거나 불길한 소문에 휘말리게 될 불길한 꿈이다. 경찰에게 쫓겨 도망다니거나 숨는 꿈. 자신의 실측으로 주변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경찰에게 쫓기다가 잡히는 꿈. 만약 미운 남녀가 꼬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싶다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곰에게 공격당하거나 곰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나타내는 꿈이다. 괴한에게 쫓기는 꿈. 모처럼 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암시한다. 귀신을 보고 쫓겨 다니는 꿈.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 소원 등에 있어 장애가 생겨 어려워질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쫓는 꿈. 소원이나 계획한 일을 급하게 추진하지만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의 쫓기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 사업이나 일이 난관에 부딪혀서 생활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붙잡힐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한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많이 불길한 꿈이다. 사업이 망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못하게 될 징조이다. 또한 혼담이 깨지거나 고통과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도둑질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라이벌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인 일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징조이다. 무섭게 느껴지는 동물에게 쫓기는 꿈 추진하던 일이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꿈이다. 혹은 주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무섭게 생긴 남자한테 쫓기는 꿈 미처 해결 못한 일로 인해 심신이 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다. 뱀에게 쫓기는 꿈 현실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범죄자나 도둑에게 쫓기는 꿈 어떤 일이나 사업 등에 실패하여 차측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혹은 소망, 계획한 일, 좋은 기회 등이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 빚에 쫓기는 꿈 누군가에게 진 신세를 갚지 못한 죄책감이 나타난 꿈이다. 사람의 머리나 동물의 머리가 쫓아오는 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곤란에 빠지거나 진행 중인 일이 심하게 꼬여서 크게 힘들어질 것을 암시한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 연예계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일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며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암시한다. 살인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 매사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온기가 떨어져서 시험 등에 낙방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살인자에게 쫓기는 꿈이 꿈은 좋지 않은 꿈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불안전한 것을 암시한다. 상대방에게 일을 저지르거나 무서워서 쫓기는 꿈.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불안, 초조, 패배, 좌절 등을 체험할 것을 암시한다. 상대방을 죽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자신을 쫓아오는 꿈. 이꿈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해결할 문제나 성사시켜야 할 일이 실패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성난수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맞서는 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게 될 징조이다. 시간에 쫓기는 꿈 기차 시간에 쫓기는 꿈이나 비행기 시간 등에 쫓기는 꿈은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탑승 시간 등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탑승을 한 꿈이라면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아이를 업은 여자에게 쫓기는 꿈이 꿈은 특히 불길한 꿈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큰 불이 나거나 갑작스런 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좀비에게 쫓기는 꿈 자신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꿈이다. 혹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쫓기고 쫓기다가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 꿈이 꿈은 사업이나 추진 중인 게, 학업 등의 권태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심기일전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꿈이다. 쫓기는 중 옷에 땀이 흥건한 꿈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거나 기력이 쇠해져서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길 징조이다. 더워서 땀을 흘리는 꿈은 질병에 걸리거나 생활이 궁핍해질 것을 의미한다. 쫓기는 중에 이마에 땀을 닦아내는 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력도 회복될 것을 예시한다. 또는 직장이나 단체 등에 대한 추천서를 쓸 일이 생기거나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길 징조이다. 쫓기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꿈. 현지 사업이나 추진 중인 길. 계 소원 등이 좌절되거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쫓기다가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한 꿈 재물을 잃게 되거나 어떤 사고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거나 땀이 흐르는 꿈은 자신에게는 좋은 꿈이다. 쫓기다가 하늘 높이 날아서 도망치는 꿈 현실에서의 어려운 일을 잘 넘기게 되거나 고민 걱정거리 등을 잘 해결하게 될 것을 예시한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꿈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택시 강도에게 쫓기는 꿈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고생하게 될 징조 의 꿈이다 탱크에게 쫓기는 꿈 권력자나 세력가가 자신을 억압해 오거나 연인과의 갈등으로 시비에 휘말릴 징조의 꿈이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 호랑이에게 쫓겨서 멀리 도망가는 꿈은 아깝고 아쉬운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자신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놓쳐버릴 징조 의 꿈이다 또는 좋은 혼처를 놓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발을 물리는 꿈. 누군가 호랑이만큼의 사나운 사람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올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시비 끝에 자신이 다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황소만큼 큰 돼지가 나를 쫓아오는 꿈. 이 꿈은 태몽으로 남자아이를 낳을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쫓기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